안녕하세요. 저는 장남이고 두살 터울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30대 초반인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렇다하게 직장을 잡고 생활한 적이 없고 일찍이 주식에 손을 대서 생활비 정도 충당하고 일정 부분 수익도 내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식 투자금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융통받아 일부 투자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알면서 뜯어말렸지만 그렇게 20대 좋은 시절을 보내고 30대가 되었습니다. 1년에서 2년 전부터 손실을 많이 본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얘기를 안 하니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지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주식해서 돈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식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위기소침해 있고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웃음기도 사라지고 우울증 환자 같이 방에만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네요. 동생은 항상 주식을 통해 손실을 본것을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술 한잔 하자며 동생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동생이 혹시 혁명이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입었기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또 주식을 하려고 하느냐?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듣고 판단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출에서또 주식하려면 절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많이 서운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형제끼리 돈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거절했네요. 직장은 없으면 일용직 생활로 근근히 생활자금을 벌며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월 70에서 80 가량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직장 구할 때까지 생활비라든지 이자 비용은 빌려줄 수 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일용직 나가는 게 직장 생활보다 버리가 낫다는 동생의 말에 참 해줄 말이 없더군요.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처음에 배운답시고 들어가서 6개월 2년 회사 다녀보면 업무도 배우고 차차 능력 개발을 시키면 될 터인데 노력도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 정말 답이 없는 건지 동생도 생활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이제 허덕이는 것 같아 힘들어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저러다 몰래 다른 곳에서 돈 끌어다가 김만 더 질까봐 걱정스럽네요. 어떻게든 본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직장에 입사한지는 2년이 되었고 연봉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었는데 어쩌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식으로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미수몰빵으로 몇번 손실을 봤는데 한순간에 깡통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받는 돈으로 충분히 다시 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년 1억원의 손실을 더 보았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 점점 알수 없는 늪으로 빠지는 것 같더군요. 이걸로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장만하신 집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보험대출까지 받은 돈을 모두를 날려버린 거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갔어야 했는데 어떻게 옵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탕이 눈에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손실 본것 어쩌면 옵션으로 한 방에 한 방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후 회사에서 2천을 대출받아서 옵션을 처음 시작했죠. 3일 만에 천만원의 수익이 생기더군요. 정말 그때는 한 달이면 지금까지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더큰 돈을 벌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한달을 버티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옵션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빌리고 사금융에도 땡기고 그렇게 또다시 옵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 못가서 꿈처럼 사라져버리더군요. 이제는 드디어 한계가 왔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죽고 싶었습니다. 대출이자 내기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고 매달 집에 갖다주던 몇십만원에 돈도 못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답답하신 분이 계실까요? 진짜 저처럼 대책 없고 정말정말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없으시겠죠? 아니 없으셨으면 합니다. 실패한 투자자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주식하려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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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많이는 못 벌지만 제가 일을 안 하고 주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여자를 못 만났던 것처럼 여자 사람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같은 거 모르고 한달 100만 원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물론 여자도 만나고 싶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